여기 자주 와야 되겠다. 이거봐. 네. 아, 저기. 저 사실은 제가 귀를 파러 온게 아니고요. 음? 그럼 여기 왜 왔는데? 내가 알려줄까? 뭐야? 어, 뭐, 엄마, 엄마. 아프지 마. 뭔 소리야?